녀가 같이 삽니다. 어우, 못 갔어. 어, 어떻게? 아니 이게 부끄러워. 기숙사도. 중국 기숙사는 좋은 면이 아주 많아요. 한국 기숙사 대부분 통금 있죠. 뭐몇 시까지 들어와라고 몇 시부터 못 들어가게 한다던데 외부인 절대 못 들어오죠 부모님 빼고는 못 들어올걸요? 난또 뭐야 막 청소도 안 해줘 해주는 게 없잖아요 기숙사는 그냥 가서 잠만 자는 곳이니까 근데 중국 기숙사에서 술도 마실 수 있고 다할수 있습니다 진짜 원하는 거 제가 이제 기숙사에 살고 있으니까 또 이제 느끼는 점인데 통없영것도 너무 좋고 술을 마실 수 있는 것도 다 좋은데 청소도 해주고 쓰레기통도 비워주고 화장실 청소도 했고요 이불포도 갈아줘요 엄청나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진짜 게으른 사람으로서 너무 좋더라고요 빨래도 해주나요? 아 빨래는? 개인이 해야죠. 또 이제 외부인도 엄청 자유롭진 않지만 이제 이에프런트에 한국어로 뭐라 그러죠? 이제. 이제, 에, 이제 그런 걸 작성을 하고 이제 원하는 친구 방에 놀러 갈수 있어요. 음. 어, 저는 자취하니까 그냥 전화해서 야, 너 어디야? 집이야. 나 갈게. <웃음> 이거면 되거든요. 근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좀더 규제가 심한 게 아닌가. 솔직히 좀 부럽기도 하잖아요. 좀 기숙사에 그런 좀 로망이 좀 있잖아. 저희가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아는 오빠가 이제 기숙사에서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걸 봤대요. 한 방에. 어... 아, 아니 왜 왔잖아! 다른 사람 이럴 거면줬다 알아. 아니 그렇게 들어가는 걸 봤대요. 그래서 그냥 이제 놀러 온 사람이거나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인정되는 사람들을 한 방에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부러워요? 어, 부럽죠, 당연히. 대학생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좀 많이 부럽기는 하네요. 아무래도 다른 문화권이라서 그런지 이제 그렇죠. 일찍 결혼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학교 쪽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음. 제가 다니는 학교가 언대 학교라서 언대 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결혼을 했거나 막 아이가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사실 대한민국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제가 심한 게 아닌가 혹은 좀 보수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강한 게 있지. 빠밤 빠밤 내가 더 강한 게안 됐잖아요? 한 건물에 남녀가 같이 삽니다 여기까지는 뭐 한국도 그렇다 치죠 사실 근데 한 층에 남녀가 같이 삽니다 <웃음> <웃음> <웃음> 어우, 어떡해, <웃음> <웃음> 어떡해. <웃음> 아니 이게 부끄러운 주제가 아니에요 아, 저도 왜요? 제 옆방, 앞방, 대각선방 다 남자들이 살아요 저는 1인실이거든요 왜 그렇게 보세요? 아유, <웃음> 왜 그렇게 아니, 보세요? 알겠다고. 그렇게 오해하실 만한 일들이 일어나진 않지만 저에게 음, 저 안전한 편이라 네네. 위험한 일은 없는데 이제, 뭐, 이제. <웃음> 1인실은 또한 층에 남녀가 섞여서 지내기도 해요 한 층에 옆방에 남자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두근두근 설렘 설렘 음. 대학교 음. 대학교 라이프가 음. 조금 더꽃파칠것 같은 느낌? 사실 너무 위망적으로 많겠죠 만약에 옆방에 남자친구 있는 여자애가 산다 와, 자려고 누웠어 혹은 이제 낮에 다 공부를 하고서 엄청 열심히난 검색이니까 옆에으로 뭐 소리가 나 네? 여러분 보는 거야 소리? 아 소리가 나겠죠 아뭐 서로 막 네. 공부하는 소리가 음 공부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아요아 서로를 공부하는 어, 소리? 서로를 공부하는 <웃음> 알아가는 그런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러면 엄청 민망할 것 같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이 될 수밖에 음. 없는 이유가 있어 중국 기숙사는 술도 마실 수 있고 외부인도차입가능하고 행금도 얼마나 좋고 연애하기 최적의 조건이야. 연애하기 너무 좋아. 아무래도 아까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음. 그런 방들이 몇, 몇몇 방이 있어요. 제옆방도 가끔 이제 서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웃음> 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시던지 공부에 뜻이 있으신 분들 같았어요. 정말. 음. 어. 좀.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공부 열심히 하시더라. 고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웃음>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